이상민입니다 디모스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디모스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디모스트 가족은 항상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고 싶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2019년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소원하시면일꼭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디모스트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우연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인데요 해 여러분 모든 가정에 황금돼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후정연휴기간 오싶었던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홍여진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일준입니다 아, 2019년 예, 황금돼지의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설 명절 가족 여러분과 함께 풍족하게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살 나이 먹는 거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만 나이로 가요 저만 39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 벌써 2019년 기해년 설이 시작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에 시작하고 설에 한번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 주말 겨서좀더 길게 쉴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혹시나 그때 일을 하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도 뭔가 여유를 갖는다 생각하고 늘꼭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새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어, 새해 인사드린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설날이에요. <웃음> 이번 설은 주말이 껴서 또 오래 쉬실 수 있잖아요. 오래 쉬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랑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주숙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아저께고요. 드디어 우리우리 설날입니다. 정말 설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고향에 가시는 길또 집에 오시는 길안전운전 약속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셔서 하고싶으신 일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래요 여러분 설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혜입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설날 보내고 계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주에 가서 불국사에서 황금돼지를 보고 왔거든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왔는데 그걸 모아모아 모아 여러분들께 모두 싸드리겠습니다. 올한해 정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대박의 한해 되시길 기원할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수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도 다 지나가고 2019년도 황금 돼지 해가 도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다 이루시는 황금 돼지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새해에 더 많은 연기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디모스트와 함께하는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스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어... 새해가 또 밝았는데요. 음, 부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어,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2019년도 어, 많은 분들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또부정이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생각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강하시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환입니다. 설날이 되었네요. 같이 같이 설날 드디어 황금 돼지야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황금 돼지의큰 기운을 받아서 호도 부자 되시고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운전들 조심하시고 음식들 조심하시고 가족들하고 뜻 깊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작품으로 더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은영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일다 잘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먼 김효진입니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디모스트 우리 연예인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올한 해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어, 우리 위쪽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어, 이번 설날은 다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만나서 즐겁게 시간도 보내시고 또올 한해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또 가족들 만날 때 운전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올해는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한해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범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설 연휴 동안 가족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안전운전 꼭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촬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스고시 네, 마스터 박주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에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설날 건강 유지하시고 그 다음 기계없게 안전축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연도 여러분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성우서유입니다 또 찾아왔네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아이고, 참, 나이를 이렇게 한살한살또 먹어가네요. <웃음> 자, 하지만 설날은 새벽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돈 줘야 된다고요? 저도 그래요. <웃음> 여러분 민족의 대 명절 설날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고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날에 아마 어, 일을 할것 같아요. 네. 라디오를 특별히 제가 생방송을 그때 여러분들의 안전한 그 운전, 귀성기, 귀경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라디오를 하면서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위입니다. 아, 2019년, 어,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자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또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도 꼭챙기시고요 여러분의 2019년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세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도 2019년에는 여러분 자주 자 찾아뵙도록 노력할테니깐요. 지켜봐주시고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디렉터 김울입니다. 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우 어, 다들 올 한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어, 그냥 건강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어, 이번 연도를 시작했는데요. 다들 원하는 바, 뜻하는 바다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2019년 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명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분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장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 해인 만큼 음, 더욱더 풍요로운 한해 되시길 바라고요. 뜻하지만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신우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에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 과식하신 분들은 소화제 꼭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소은입니다. 벌써 2019년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날 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많이 드세요. 2019년에는 저도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홍준기입니다. 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웃음> 어, 올해는 기회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잘 되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